아, 지 이른데, 자, 이는 s 주 i 지요 h 왕 t t 는 n g and come or c 는 a t t i n g n i 이 a So, 가 m chatting 물 못을 막가지게 다만 부리게 복이 바랄 줄시라고 우리가 구설함 먼저 버르니 우리가 구설함 먼저 버르디구슬 어떻게 제야만이 복을 많이 받는고 허니 구슬 어떻게 서야만이 복을, 복을 많이 받는고 허니 오방 심장에 합달이고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오방 심장에 합달이고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가보까로 구슬 치세 가보까로 을 치세 오방 신장이 합달 입고 잡기 잡신을 몰아내고 가보까로 치세